안녕하세요. 소나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는 것이요 또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말미이 아마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 와. 그 후에 오백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구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남자같은 내게도 보이셨스,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한 박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 하였으나 네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 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 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나셨다가 전파되었기를.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 것이고 또 너희 믿음도 헛 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이 하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으니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을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 없었을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의 요정이 제 가운데 있을 것이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많하여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랑이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대리니 먼저는 첫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의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 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라.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십니라 만일 죽을,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은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더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물들은 선한 행실을 거리 피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누가 묻기를 죽는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도 없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사랑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미리나 다른 곳에 알맹이 뿐이로 돼.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이 것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 즉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한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여 유괴사람이여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의 권이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하 이와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니 혈과 육은 한님 나라를 이어 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오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려이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마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희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너무나도 유명한 부활장입니다. 부활에 대하여 바울이 특별하게 언급하고 있는 장이지요. 읽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첫째는 1절부터 11절까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이지요. 둘째는 12절부터 마지막까지 우위의 부활 혹은 죽은 사람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두 번째 부분을 우리의 부활이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바울이 말하는 그 죽은 자가 바로 우리를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같은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수께서 부활하셨는지에 대해서 논의할 여지는 없습니다 그건 그냥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는지는 우리 인간의 영역에서는 알 수가 없는 셈이지요 그래서 바울도 그냥 예수께서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죽은 자, 곧 그리스도인들, 이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은 그 방식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가 부활하려면 조건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조건이겠습니까? 로마서 15장 20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나무에 가지여야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반부에 가시면 은 바울이 이 부활에 대하여 말을 할 때에 밀을 뿌리는 것으로 비유해서 말을 합니다. 예수의 부활 때문에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이지요. 읽은 것을 생각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것들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이다 변화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죽음이라는 인간의 운명에 대한 마지막 승리의 순간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 계시지요. 누구십니까? 둘째, 그리고 그 승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다고 했습니다. 말미암는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도구로 사용하여? 통과하여? 그로부터? 혹 그를 의지하여? 부활의 기절을 지나시는 여러분께 부활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그 부활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하게 되는지 누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또렷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구름 지전서 (15장과) 함께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